아주 유리한 그런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우 뭐야? 뭔 일이야? 멋칠가 <웃음> 아이고 아프지? 이자 멋지가. <웃음> 어, 칠까 괴력몬? 아그 이제 한물간 괴력몬님 아니신가? 이번에 할 포켓몬은 새롭게 출시한 메시! 어? 모기야? 메시붕입니다자이메시붕으로 사용할 스킬은 떨어뜨리기와 엄청난 힘!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지닐 물건은 힘의 머리띠, 기압의 머리띠, 도움 배려 이렇게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스피드어 정글로 가실 경우엔 에나비 꼬리, 탈출 버튼, 두나 스모크까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메시붕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좋원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갈 거고요. 일단 내가 돈펀지 찍고 지금 체력 게이지바 아래에 보이는 이 게이지바가 있거든요. 이 어슬 게이지라고 이 게이지를 채워서 스킬을 사용을 해주는 그런 빌드로 봤습니다. 어? 어? 어? 어. 너무 아픈데? 여기 너무 아픈데? 자 일단 골못 넣게만 막아주고요. 좋아요. 아 이상하게 자꾸 써!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잠깐만! <웃음> 아, 잠깐만 너무 아파! <웃음> 좋은? 너 너무 짧은데? 어? 왜 이렇게 짧지 이거? 근육 머슬이라 갖고 치사한 원거리 인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가? <웃음> 자, 자, 자 준비 좀 할게요 <웃음> 지금 뭔가 망한 느낌이 듭니다 <웃음> 어, 미안하다 얘들아 자 떨어뜨리기 <웃음>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좋아 오, 굉장히 뭔가 스타디치한 포켓몬이구나 어 요렇게? 오! 어, 재밌는데? 좀 어려운 포켓몬이네 야 요렇게! 오! 아 잠깐만! 진짜! 나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요 어. 재밌긴 하다! 어. 근데 확실히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t t 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t 어, t 비보다는좀 다른 아이템을 가져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살수 있어요? <웃음> 왜심분 그래도 빠르긴 하네! 어? 내꺼? <웃음> 맛있다! 피해주고, 어 우리 비둘기가 죽어버릴 걸자 죽어라, <웃음> 나이스 야메시바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 어 너무 좋은데? 자 괜찮아 괜찮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나이스 야 볼킬스 좋은데? 이새 하나도 못 맞히고 있어. 나이스! 괜찮아요. 여러분 다 지금 할거다 했습니다. 진짜 할수 있는 거다 했어요.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저거야. 아 어, 어렵긴 진짜 어렵다. 어, 근데 그래도 재밌는데? 얘들아 왜안 와? 아니 잠깐 얘들왜안 와? 뭐야? 아 진짜! 아니 너네 뭐해? 아, 진짜 루카리 뭐하는 거야? 이거 캐리어 갖고 나할 말이 없긴 하다 이게 아 초보자를 위한 포켓몬은 아니네 아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난다 실수하면 죽어요 이거 아, 아 진짜 이거 나 진짜 울고 싶어 아 스킬이 이게 판정이 너무 좁으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자 됐습니다 제가 먹었고요 자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뜨릴기 수급 엄청 난힘면 바로 써야 되는데 어렵네. 쉽지가 않네. 자 이제 5분 넘어가기 전에 궁극기를 찍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싸우기가 쉬워진다. 팀파이트에서 아주 유리한 그런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오 뭐야? 뭔 일이야? <웃음> 어찌 가? 아이고 아프지? 그 자식! 으가어 <웃음> 아니, 괴력몬? 아, 그, 이제 한물간 괴력몬이만이신가? 아, 궁금하다. 괴력몬과 메시붕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뭔가 한방 폭딜이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라서. 좀 아쉬워요. 평타를 쓰지 말고 스킬을 바로 써야 되네요. 그래야 스킬 콤보 연계가 들어가기 쉽고. 평타 섞지 말고 바로 써야 되네. 아래 지금 목이 오거든요. 목이 오거든요. 목이만 못 오게 해도 이득이에요. 아이 뭐해? 왜안 왜 먹어? 아, 진짜. 아, 펜션 진짜. 아, 왜 맨날 정글하는 애들 안 와? 잡았다. <웃음> 도망가야지. 제발, 제발 잡으세요. 핵번지. 요자식이. <웃음> 재밌다. 아, 이게, 공주팀 뛰면 아무것도 못하네. 이 처음에 아 조금 아, 별로인데? 아, 뭔가 좀 그런데? 했는데, 이거는 스택을 쌓아서 헬창으로 해야 돼. 메시봉이 약간 진영을 흔드는 그런 느낌이네. 자 벽쪽 넘어가서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풀숨이 있었어? 자 그래도 우리 아군들이 시간 잘 끌어줘갖고 어, 썬더를 먹지 않았어요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나이스 어, 데미지 행복도 괜찮다 자 좋아 좋아 난할수 있는 거다했난 빠질 거고 안 들어갈 거예요 절대 안 들어가요 딩피아 어그로만 끌어주면 됩니다 <웃음> 나이스 할거다 했어 좋아 아 오그르 진짜 끌었다 이거지. 뭐 당신이 뭡니까? 무엇이길래 저기 까부시는 겁니까? 아니 잘 있어. 나 꼴로로 갈 거다. 아이 이좋네딜 들어가는 거 봐. 어 도망가야지. 야 그러지, 야 그러지. 이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미지 쪽은 조금 그냥 뭐 평범한데 CC기 다 진짜 좋아요 와이 거의 야도랑 급인데요 이게 띄우고 다시 누르고 이것까지가 한 1초에서 2초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제 생각에는 CC기 중에서 거의 특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적을 귀찮게 하는데 좀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포켓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킬 6 없이고요. 자 딜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좀 뭔가 아쉽습니다. 제가 좀더 잘했다면은 어돈 없게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탱킹이 왜 7만이야. <웃음> 탱이 왜 1등이야. <웃음> 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메시브 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시하자마자 플레이해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붕은 좀 제가 티티벨이 같지만 이제 평타 스킬이 아니라 이 스킬 위주의 포켓몬으로서 진입 물건 어떻게 가야 될것 같냐 도움베리어를 빼고 맹공덤벨 들고요.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짱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동속도가 120이나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골을 넣기 위해서 골 서포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이 힘의 버리티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여러분들께서 맞는 아이템을 들고 가시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서포트 메달 같은 경우에 블랙을 빨리 모아서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메달이 블랙 메달이 없습니다 네. 아무리 짝짝 긁어모아도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블랙 메달을 다 모으고 정확하게 제가 어떤 세팅으로 가야 될지 다시 메시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제 개인적인 메시붕 소감은 정말 괜찮다 데미지 쪽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평범한 느낌의 다른 포켓몬에 비해서 너무 센건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잡고 있는 있는 기술들 있죠? 네, 시식기라고 할게요. 그시식기들이 진짜 어마무시하다. 나도란급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나온 메시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